출장을 근데 어디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구근입니다 어, 네. 한동안 제 영상을 못 올렸죠 지금 제가 수입한 카라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좀 딜레이가 많이 된 편이어서 지금 칼라이트도 지금 한대마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 한대는 입항은 했는데 어좀 작업하는 게 작업이 아직 남아서 항해서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갖고 올 거고 또 한대도 내일이나 모레 그다 원래 11월 말경에 도착 예정이었는데 생각보다 한2 3주 정도씩 다 늦어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 기존에 있던 에리바 요거 지금 제가 이번 주에 에다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어딜 못갈것 같아서 웨리바를 음, 가지고 저희 가족이 캠핑을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급한 대로 지금 전기 작업을 좀 하려고 오늘 이렇게 아이스박스랑 배터리랑 3개에3 0 0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할 거니까요 그 영상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아 지금 몇시지? 시간이 7시 7시 25분 입니다 가볍게 배터리 작업만 하려고 이렇게 갖다 놨다가 하다 보니 또 일이 커졌어요 어, 지금 냉장고랑 그쪽 싱크 부분을 그냥 탈거 하기로 해서 이미 어차피 작업을 하는 끝에 아또 오랜만에 손을 댔더니 이렇게 다 뜯어냈습니다 보이시죠? 싱크랑 수전이랑 냉장고를 좀 살리려고 했는데 상태가 지금 살릴 상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탈 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직소로 요 부분에 어, 냉장고를 새롭게 넣고 상판만 일단 급한대로 마무리 작업하고 배터리를 이 부분에 넣고 자동 충전기로 일단은 다음주 캠핑 갈수 있게끔 정도만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거기까지. 아. <웃음> 자, 냉장고들 자리까지 완전히 탈거를 했습니다. 냉장고를 넣으러 갈게요. 으쨔쨔쨔쨔! 제가 에리바를 가지고 이번 겨울에 출장하려고 며칠 동안 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캠핑강에 일단 공장에서 나와서 가지고 왔는데 간단히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색상은 뭐 도색한 대로 그대로 이용을 할 거고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으자 냉장고를 바꿨어요. 결이 때문에. 음, 저희가 이제 12V 냉장고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성장으로만 조사 때문에 그래서 여기이것도 수입해 갖고 왔을 때 아예 12V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동충전기랑 급한대로 어, 배터리 300A를 넣고 그 다음에 220도 이렇게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스위치를 하나 달아 놨어요 그리고 220 차단기도 이렇게 달아놔서 전기를 안전하게 쓸수 있게 해놨고요. 전기는 이 제가 제 많이 사용하는 밑에 하부 하부등을 이런 식으로 분위기등을 달았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달아놨어요. 그리고 지금 한전전기는 인입전기는 안 꼽아 놓은 상태고 요거는 제가 220으로 그대로 살릴 거고 그 다음에 노지 가서 뭐 간단히 영상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TV도 세팅을 했고 변환 테이블은 그대로고 이렇게 옷장 난방기랑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스위치는 외부 LED 등 이렇게 외부 LED 등까지 12V 작업을 다 했는데 자, 영국 캠핑장이 지 폐쇄가 됐다고, 초합과 출장하자, 이거, 세팅 다 끝나자마자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 지금 제가 한 3일, 4일 동안 이거 다 공산을 하고, 공장에서 먹고 자고 했는데, 아, 이제 어딜 가야 되는지. 속상합니다. 세팅 다 끝나자마자. 이거를 완전 전기 작업을 싹 새로 한 거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요 에리바가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던 상태라 그래서 이쪽 보면은 12V랑 220을 겸용으로 다쓸수 있게 전기 작업을 살려 놨는데 아 속상하네요. 속상해요. 그래도 12V까지 노지에서 쓸수 있게 세팅을 해 놓은 상태라 뭐 어디든 봐야겠죠. 그리고 이게 남, 단열이 어, 전차주가 꽤 잘해놓은 상태라, 제가 요거 기존에 있는 요 가스 말고, 요거 그냥 전기로 쓰는 난방을 써봤는데, 어, 되게 따뜻하더라구요. 단열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번호판도. 지금 되어 있고, 어딜 가더라도 세팅이 가능합니다. 출장을 근데, 어디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